세송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90% 이상 습을 또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건조하고 또 습을 많이 주고 건조하고 습을 많이 주고 이런 거를 하루 정도 간격 사이로다가 교차를 네, 해가지고 네,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발효 유도가 돼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서히, 어, 환경 조절을 해줘서, 온도도 또 떨구고, 새송이도뭐수확 결국에는 수확할때한 14도, 뭐, 뭐, 아, 네. 다른 뭐 어떤 농장으로 뭐 10도까지 떨구는 데도 있고, 그런 그 방식들은 이 농장마다 그것도 자기네유 초한 재배사 규모라든지, 뭐 단수, 흉태라든지 그런거에 따라다 틀려요 네, 네 그렇게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새송이 같은 경우는 한 네. 20일 가까이 걸려야지 수학을그 네. 네. 다음에 이제 뭐노루댕이 같은 네. 경우는 또 이제 어... 뚜껑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구멍을 일부러 구멍을 내서 그 뚜껑을 덮어주고 거기서 한 16도에서 17도, 18도 그 사이로다가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 그 구멍으로다가 버섯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3주, 한 22, 23일 정도면 은 수확을 하게 되고요 노루는. 노루는 또그 온도로도 또 계속 또 유지를 시켜 줘요. 아, 네. 물론 뭐 노루도 이제 더 이제 온도를 서서히 내릴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또 다른 농장들에서는 그게 맞춰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아 이게 일반 그 대단 농장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할까 이런 네. 유시를 할수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재배하기에는 꼭또 굉장히 특성에 맞춰서 좀 신청을 했거든요 네, 그럴 네. 수 네. 밖에는 없고요 아. 뭐 일반 가정이나 뭐 아무튼 이, 이 환경을 제어할 수 없는 대해서 음. 이제 일종의 이제 재배를 한다고 치면은 버섯이 이제 그뭐 상품성 있게 네, 나오지는 않더라도, 어, 그냥 이제 버섯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긴 나와요. 그리고 그병 그 안에 있는 일종, 그걸 이제 배지라고 그러는데, 네, 거기는 살아있는 그 균들이, 응. 버섯 균들이 빽빽하게, 만연하게 이미 배양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어 어느 정도 조건이 어느 정도만 맞춰진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다 이제 발생이 되기는 되는데 아주 좋게 자라거나 뭐뭐그럴기는 힘들죠 네. 그 저희들이 그막에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와서 환경적 조건을 하고 온도 그래서 종류별로 그 재배 환경 온도 기간 이런 걸잘알수 있었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사이 건장하시길. <웃음>